크랩이 아니고 랍스터 랍스터야 랍스터 야 엄마가 컴퓨다, 엄마가 엄청 크다 엄청 커물 넣고 바닥에다가 10분간 쪄서 먹으면 돼뭐 인형같다 뭐 장난감같다 음. 어 가성비 좋다 15900원 완전 바다 냄새. 아빠 맛있지. 냄새 다 맛있어?